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브 데뷔 한달 만에 홍백과합전 출연 확정 그룹 아이브가 제7 3회 NHK 홍백가합전에 참여한다. 아이브는 오는 12월 31일 일본에서 방송되는 제7 3회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 홍백가합전은 NHK에서 방송하는 연말음악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해 동안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은 가수들이 총출동해 홍팀과 백팀으로 나눠 공연을 선보이고 대항전을 갖는다. 일본에서 지난달 19일 정식 데뷔한아이브는 일본 데뷔가채한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발매한 11븐 일본어 버전 일레븐 제퍼니즈 베어 2인기를 끌며 홍백 가합전 출연이 확정됐다. 정식 데뷔 전부터 아이브는 후지 t v 에서 진행한 가상공간 이벤트 버추얼 모험 아일랜드 2022의 테마송으로 아이브의 11 일본어 버전이 발탁돼 일본에서의 인기를 증명했고, 후지 t v 대표 아침 프로그램 메자마시 뒷풀열라유 시사고로 메자마시 8, 팝업 생방송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해 일본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케 했다. 또 데뷔 전임에도 이례적으로 NHK 스페셜 프로그램 상즈 플러스 플러스 통해 세 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 애프터 라이크, 컴백을 밀착 취재한 내용이 방영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이브를 향한 일본 팬들의 관심은 성적으로도 이어졌다. 11 일본어 버전은 발매 이후 10월 22일자 오리콘 일간 차트에서 1위 올랐고,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3주 만에 500만 뷰가 넘어섰다. 더불어 10월 26일자 빌보드 저팬 핫팩, 빌보드 제팬 핫팩 차트에서 11을 9위로 진입시키며 신인답지 않은 저력을 보여줬다. 아이브는 국내 음악방송 통산 37관왕, 11, 13관왕, 지상파 3, 4 트리플 크라운 포함, 러브다이브, 10관왕, 애프터 라이크, 14관왕, 달성미 노래 음악방송 최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타이틀곡 3곡 모두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표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한편, 아이브는 지난 16일 열린 홍백과 합전 출연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출연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오는 12월 31일 방송될 제73회 NHK 홍백과 합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